쉬오 쉬오 쉬오 쉬오 쉬오.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공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, 요즘 제품 소개가 잦아지는 것 같은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공구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따란 보이십니까? 예탁카라고 <웃음> 혹시 들어보셨어요? 탁카 테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뭐 네일러, 네일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탁 쏘면 탁! 탁! 탁! 탁! 하면서 들어간다그래서 타카라고 불리우는 애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드월트에서 나온 멀티 타카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 모델명이 있나요? 아 복잡하네요 DWHTO-TR510입니다 공구회사답게 어마무시한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뭘 쓰는 거냐면요 못을 박는데 이렇게 호치캐스처럼 한 번에 딱 박는, 박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이제 사용하는 목적은 호치캐스인데 요거를 벽에다 이렇게 박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어뭐 용도는 뭐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컴프레셔 연결해서 공기압으로 이용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네일건, 타카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은 뭐 가구를 만든다거나 큰 규모의 일을 할수 있는데 요거는 핸드 손으로서 하는 거예요 샘플이 하나인데 이렇게 딱딱 조이면 여기서 코치캐스 같은 핀이 탁 나가서 박히는 겁니다. 요렇게 돼 있는 것을 많이 쓰는 많이 쓰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액자를 만들거나 종이를 나무에 박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거 산 이유는 다른 목적은 아니고요 액자를 만들거나 사진을 프레임에 이렇게 얹을 때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없었던 장비는 아니에요 이런 장비 종류, 탁하건이 이런 공구회사에서는 잘안 나왔고요 예전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회사가 이 회사죠 이게 어떻게 있지 모르겠어요 앞에...전... 아펙스에서 나오는 아펙스라는 회사명이고 어쨌거나 이 회사 타카를 가장 많이 썼는데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메이드인 타이완이에요 대만에서 생산하는 건데 튼튼하고. 아주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타카가 하나 있어서 그걸 잘 썼는데 언제부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저렴한 놈으로 이런 놈을 하나 사서 긴급하게 썼었습니다 최근에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작고 힘이 약해서 잘안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듀얼트에서 나온 이 멀티 타카라는 것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타카는 이 안에 들어가는 심에 따라서 원래는 따로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원래 U자형 타카를 박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벽에다가 배선이나 가장 대표적인 랜선이죠 랜선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박을 때 그냥 딱 박아버리면 이제 U자 형태로 되어 있는 호치켓살 같은 게딱 벽에다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때 쓰는 거였는데요 이건 그것만 쓸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디 D자 형태로 돼서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어서 딱 박으면 벽에 완전히 고정되는 형태로 쓸수 있는데 이거가 좀 부실해서 이걸 하나 더 살까? 요걸 좀 좋은 걸로 살까 고민하다가, 드월트에서이 다양한 종류의 심을 쓸수 있는 바로 요 놈이 있길래 요걸 한번 사봤습니다. 요거는요,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, 이쓸수 있는 심이요, 뭐 이렇게 D 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헤비 듀티라고 그래가지고, 좀 강하게 박히는 6mm, 8mm, 10mm, 12mm, 14mm 길이 14mm까지 최장 쓸수 있고요 라이트 듀티라고 해서 좀 가볍게 약한 그 재질로 되어있는 것도 쓸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모처럼 T자 형태로 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12mm랑 15mm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쓰는 것처럼 U자 형태는 10mm, 11mm, 12mm, 14mm 그 다음에 폭이 좁은 D자 형태인 10mm, 12mm 를쓸수 있대요 이거 어떻게 다 쓰지에 희한하네요. 저도 이렇게 다용도로 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. 제가 예전에 가구 공장에서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. 거기서 썼을 때는 진짜 요구에 미리 수마다 탁하건이 다 따로 있었어요.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네다섯 개씩을 써야만 일을 할수 있었는데 이거 하나로 된답니다. 다섯 개가 다 되는 그런 탁하원이랍니다. 한번 뜯어볼까요? 아 이거 뜯기 힘든 재질로 되어 있네요 얘는 친절하게 그렇게 뜯을 수 있게 안 되어 있네요 요거 뜯으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<웃음> 이게 손 많이 다쳐요 가위로 자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죠 이렇게 자르면 되겠군요 요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뉴얼이 좀 필요하겠는데요? 오오 아하 이야 이게 타카가 한번 오 들어있는 거 아니죠? 소리 들리세요? 강력은 좀 필요하네요. 보통 보시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걸게 돼 있어요. 요거는 안쓸때 이게 나와 있으면 불편하니까 걸게 돼 있는데 얘는 이게 안쪽에 있네요. 여기 뒤쪽에 있는 게 원리상으로는 편하긴 한데 실제로 이게 되게 걸리적거려요 고리가. 근데 얘는 요 안쪽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요 안쪽에 요 안쪽에 있는 거를 딱 올리면 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. 어, 이거 잘 만들었네요 이건 뭘까요? 아하 이쪽에 모양이 있어가지고요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 T자나 이게 폭이 좁은 그 타카핀을 쓸 때는 밑으로 하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로 할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투박하긴 하지만 잘 되네요 어, 그리고 재질은 금속성 재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손잡이랑 여기는 고무바킹이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날라가요총 총처럼 핀이 들어가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,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건 뭘까요? 아 플러스가 좀 텐션이 강해요 그래서 좀 세게 박을 때는 플러스로 하고 약하게 박을 때는 마이너스로 하고 그렇게 쓸수 있게 돼 있네요 그러면 심을 넣는 데를 한번 볼까요?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? 혹시 몰라서 제가 타카 핀을 샀어요 이 타카는 개수 단위가 어마무시해서 한번 사면 너무 많이 쓸것 같아요 5 0 0 0 개가 들어있다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, 포기 적 두꺼운 거네요 여기다 넣는 거 맞나? 이쪽으로 넣어니다 위쪽으로, 이 안으로 음, 스프링이 돼 있고 자, 이거를 박아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, 이거 제가 전에 만들다가 에라 났던 것들인데 한번 박아보죠 여기다 넣고 이렇게 딱 박으면 박힙니다 오, 이거 되게 단단한 거군요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박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해서 그런가? 박히다 만네 그러네요 아하. 이렇게 폭 넓은 걸 박는 건데요 이게 자작 합판이라 생각보다 강해요 그래서 약하게 놓고 박았더니 조금 덜 들어가네요 근데 플러스를 누르고 하니까 끝까지 다 들어가네요 별게 있지는 않아요 탁하가 탁하죠 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종이나 이런 것들을 나무나 이런 데 견고하게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실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캔버스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것도 영상을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사진을 프린트해서 박을 때 쓰는 그런 용도의 타카입니다 남자들한테 공구는 진심이죠 <웃음> 이렇게 거리를 걸어놓고 이겁니다 듀얼트 짜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색깔도 예쁘고 참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듀얼트 공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로 오늘은 타카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뭐 저한테 필요한 공구들이나 이런 거 사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사진을 위한 겁니다 <웃음> 사진을 위해 산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생뚱맞은 저희 채널과 생뚱맞은 공구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<웃음>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